너무 오래 못해 가자 이러면 좀 그렇잖아. 너무 노골적이잖아. 우리 집에 고향이 있는데 어디 있어? 아, 내 팬티 안에 <웃음> 어디 있어? 아내 팬티 안에 숨겨놨어 아, 왜? 왜? 아, 이... 안 자요. 저도요. <웃음> 계획대로 코스를 짜면 은 그게 망가지는 순간 뭔가 데이트가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저는 뭐 저는 해봤는데 여긴 당연히 안 해봤겠죠. 오늘도 약간 벙어리 예정입니다. 사이트요? 카페 갔죠. 노래방을 많이 갔죠. 왜냐면 응. 맨날 노래를 꼬실라고 또. 이제 노래 듣고 싶다 했어요. 아저 아시잖아요. 저는 막 과시 하는안했에요 네? 그러면서 맨날 그냥 앞에서 아나 이거 불러줘 하면 르르르르르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럼안 불러요? <웃음> 그거에 당신이 끼 부린다는 증거예요. <웃음> <웃음> 양정은 이제부터 에? 끼좀 부려봅시다. <웃음> 에? 집 앞, 여가, 식당, 공원. 어디서 만나야 되겠어요? 어, 식당이요. 당연하죠. 누가 이런 거 붙여놨죠? 당연히 식당에서 만나야 기다려가지고 준비도 해놓고 시켜놓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가패에서 만나는 거참 아. 좋아합니다. 여가이 솔직히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 그 설렘이 있어요. 맞아. 그것 또한 데이트다. 어? 맞아. 음.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것도 한 데이트다. 기다린 것도 한 데이트다. 나 같은 경우는 차가 있으니까 어. 내가 역에 가는 게더 불편하지. 차라리 집 앞에서 내가 데리고 픽업해서 가는 게더 편하지. 아 차가 있으면 그게 맞겠다. 어. 청훈 안녕. 안녕! 우리 뭐 먹을까?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뭐 뇌가 이렇게 막 돌아가기 시작했니다뭐 먹지? 아, 뭐 먹지? 아, 처음, 처음 같이 먹는 건데? 처 같이, 같이 먹는 건데? 베스트는 뭘까요? 근데 데이트 같은 거는 이제 약간 네. 냄새 안 배기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첫 데이트라면. 하지만 저는 한식. 왜요? 한식을 제일 좋아해요. 요즘 양식으로 첫 데이트 하는 문화는 이제 한번 갔어요. 요즘은 다 한식 먹죠. 한식으로 보통 뭐뭘 먹으면 좋을까요? 돼지고밥. 김치찜. <웃음> 한식이 좋긴 한데 첫 데이트라서 먹기가 힘든 음식이 한식에는 좀 있거든. 그래서 깔끔한 느낌으로 일식이랑 양식이 좋지 않나. 근데 일식과 양식 중에서 고른 방법이 있어요. 저는 사실 네이버 사다리를 맹신하거든요. <웃음> 나랑 비슷하네. 난 응. 가위가위 보해 살까? 너 일식, 나 양식? 가위가위 보! 오늘 양식이에요? 네. 난 요즘 일식 갈것 같아 왜냐면 양식은 너무 뻔해 일식이 되게 담백해요 그리고 초밥, 점심 특선, 냉모회까지 나오잖아요 하나 <웃음> <맞네. 얼마나> 가성비가 <웃음> 좋아 <웃음> 맞네 <웃음> 오, 오늘 되게 좋아요. 좋아 <웃음> 어, <진짜> 살아있네요? 일식?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양식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난첫 데이트 때밥안 먹어 그럼 뭐 먹어요? 다거 먹어요? 안... 안 먹어요. 점심을 일식을 먹었어요. 네. 근데 다 먹고 나서 음. 이 친구랑 더 뭔가 더 편해지고 싶은데 음. 간식이 빠질 수 없죠. 그렇죠. 간식을 한번 골라보죠. 야 누룽지 누가 넣 거야? <웃음> 데이트 안 해봐도 <웃음> 누룽지는 아닌 건 알아. 와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거. 일단 이거부터 빼고 생각하자. 누룽지는 <웃음> 아니야. 점심에서 한식을 갔었으면 어, 누룽지 쌉 인정이에요. 하지만 은 <웃음> 아, 일식을 갔기 때문에 <웃음> 뭐 냉보물 먹고 누룽지 먹으면 <웃음> 냉탕 갔다가 온탕 가는 그런 느낌이겠죠. <웃음> 어, 우리의 대화의 온도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맞아 맞아. 좋았던 분이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누룽지는 빼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크. 좀 빼고 싶어요. 양식으로 약간 밀가루를 먹었단 말이지. 아. 그러면은 사실 간식이나 디저트 같은 경우는 상큼해야 된단 말이야. 나내 기준에서는. 응. 그래서 사실 나는 여기서 무조건 빙수 먹을 것 같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빙수가 입가심이 좀잘 되는 편이라서 빙수를 좋아해요. 오. 어, 저도 그런데 오래 음. 떠들면서 음. 먹을 수 있는 거는 케이크 쪽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 아, 그죠. 오래 먹을 수 있는 건 케이크는 빙수 대화하다가 보면 계속 신경쓰이잖아요. 네, 어, 어, 맞아요. 그래서 대화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케이크. 어, 좋아요. 먹었으니까 배부르니까 음. 놀아야지. 음. 소화시켜야지. 음. 나는 개인 괜... 기적으로첫 데이트면 은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영화관은 별로 안 좋아해 첫 데이트 길어봤자 몇 시간 가겠어요? 8시간 가겠죠 그럼 그중에 2시간 동안 영화만 봐야 되잖아요 영화관 가면 <웃음> 끝나고 할 말은 좀 있는데 영화하면서 얘기를 못하니까 <웃음> 맞아요 저는 무슨... 영화관이요 하, 영화관. 아 근데 그 영화관에서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나는 영화관 왜 가냐면 <웃음> 음. 비싸라고 <웃음> <웃음> 갑자기 그아 그게 아니라, 아 들어보세요. 영화관 <웃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모습을 볼수 있어서 가거든요. <웃음> 아 죄송해요. <웃음> 전 영화관 가는 이유. 일단 스킨십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영화관 가면 이렇게 살살금 이렇게 손잡고 어깨 살짝 기대주고. 아 그치 그치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지. 음. 내가 아까 말한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스킨십까지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음. 점이 되게 자유로운 공간인 것 같아. 요 내가 봤을 때 PC방은 좀첫 데이트 때 가기에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대화가 없어지고, 음. 일단 자기의 그 모니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서로의 그 교감이 불가능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마리 나올 수 있어요. 험한 마리. 맞아. <웃음> 아, 씨! <웃음> 뭐하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방탈출은 왜, 왜 걸으냐? 머리를 써야 돼 <웃음> 잘못하면 제가 빡대가리인 걸 걸려요 방탈출은 일단 뺍시다 동의합니다 제 능지를 여기다 처참하게 밝힐 순 없어 <웃음> 맞아요 제가 좀 화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락실로 갑시다 오락실 그나마 오락실은 나아요 왜냐면 출입이 자유롭고 오락실 안에도 코인 노래방 같은 거 있고 인형 뽑기 같은 거 간단하게 할수있잖아요 네, 여기 안에 뭐 사진 찍는 것도 있잖아요 막. 맞아요 저녁! 응. 네, 실컷 놀았어요 배가 고파요 이거 이건... 고민할 필요도 네, 고민할 없습니다 필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응. 이거 바로 양식 가셔야 돼요, 응. 여러분. 자 파스타 딱 시켜놓고, 응. 그냥 스테이크나 뭐, 뭐 샐러드 같은 거 시켜놓고. 그 와인 하나. 와인... <웃음> 그거랑 같이 볶을 수딱 없다 보면 은 서로의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걸 느낍니다 무조건 일식인 이유가 있어 사실 먹고 오락실 한 번은 2시간 해도 소화가 안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회나 응. 이제 술에 먹기 좀 적합한 응 음, 이자카야 어, 이자카야 같은 데 가기에는 일식이 제일 낫지 않나 어 완전 괜찮죠 맞죠 아. 이제 이제 분위기가 물어가는 거야 점점 좀 집기가 올라오고 아좀집 가기 싫은데 같이 있고 싶은데 할때 어디로 갈 거냐 으악! 짜릿해. 네, 밥 먹고 이제 소화시키러 하... 이제 운동을 하러 가야 돼요. 운동을 홈트 하냐, 모트 하냐, 호트 하냐. 근데 나는 첫 만남에 모텔 이나 호텔 가자고는 말못 하겠던데. 저전 응. 남자 집잖아. 당신은요? <웃음> 저는 남자 집, 묘자 집을 추천할래요. 아 그래요? 각자 집으로 가는 거죠. 애들 네. 각자 집에 가야죠. 첫 데이트인데 바로 이렇게 가면은 그냥 난는정 떨어진다. 이제 첫날에 이게딱 데이트 코스 끝나고 각자 집에 가서 생각해봐야겠죠. 아이 남자는 오래 사귈 수 있을까? 나랑 맞는 사람일까? 각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첫 데이트 때 남자 집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다네요. <웃음> 음, 그러면 뭐? <웃음> 첫 데이트. 그러면 사실 제일, 제일 끝에 어, 호트가 제일 좋지 않나? 호트가 제일 좋지. 어. 그냥 뭐첫 데이트니까 기념해서 어. 돈좀 쓰더라도 이왕이면 좀 좋은 데에서 응. 운동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첫 데이트는 각자 집에서 그래서 집 가서 전화하고 근데 나머좋아하 너무, 너무 좋았어. 아, 나는 너도 좋았어? 나도 좋았어? 에이. 에이. 이러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달달하네요. 네, 달달하는 네. 그래서 호텔이랑 모텔을 뺍시다. 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속궁합이 중요하면 이제 들렀다 가야겠죠. 그게 엄청 우선시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처음 만나면 딱한 번은 하고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만추네요. 먼지는 추고. 아이 뭐래, 자고 만남 추고요, 미친. <웃음> <웃음> 자만추. 자고 만남 추고. 자만추 뜻이 맞네 이렇게, 첫데이트 코스를 한번 이렇게, 잡았어요. 아. 응. 내가 괜히 다 데이트하는 거 같고, 기분이 설레네? 그니까. 사실, 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충 정해주니까, 생각보다 짧아하네요? 사실,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의사가 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의사. 그 사람이 러시 싫어하면 어떡해요? 딴데 가야죠. 그래서 후보분은 많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싫어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이사이에 붙였던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음. 그냥 그런 분위기들 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첫 데이트 코스, 음. 첫 데이트를 누구보다도 음. 네, 우리 유진제 곱커플이 응원합니다 파이팅! 여러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얘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할수 있어요 다다! <목소리> 예. 구태이트 구태이트. 근데 만약에 누군가 꼬시고 싶다. 응. 그러면은. 네? 이제 막 너무 오리 못해 가자. 이러면 좀 그렇잖아. 너무 노골적이잖아. 응. 그래서. 군중? 우리 집에 고양이 있는데. 어디 있어? 아내 팬티 안에. 나고 <웃음> 인터넷에서 그랬습니다. 어디 있어? 아내 팬티 안에 숨겨놨어. <웃음> 아왜 왜? 아 내가 내가 그렇게 써본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랬다는 거지. 네, 배우고 <웃음> 너 처음 들어? <웃음> 와, 인터넷 문화를 잘 모르구나 모르고 싶다, 이런 거는 <웃음> 그래서 야, 뭐냐? 거기 안에 고양이 있냐? <웃음> 고양이 있어요. 새끼, 새끼 고양이 혹시 털날리냐? 아 어, 털날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아, 왜 고양이 털날려? 뭔뭔 뭐, 생각, 뭔 생각으로 하는 거야 너? 각오하세요. 달라진 모습 <웃음> 나의 끼를 보여드릴게요. <웃음> 어떻게 보세요? <보면>? 약간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이거 아니야?